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비읍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. 비, 비, 비 Ba -na -na, ba -na -na, ba-na-na, ba-na-na, ba-na-na ba-da, ba-da, ba-da da-bi, da-bi, da-bi 어부, 어부, 어부. 바구니, 바구니, 바구니. 비누, 비누, 비누. 부리, 부리, 부리, 비녀, 비녀, 비녀, 비버, 비버, 비버.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세요. 부리, 부리. 나비, 나비. 어부, 어부. 비, 비. 바, 나, 나, 바-나-나 바-나-나 바-구-니 바구니 비누. 피녀 피녀, 바, 바다, 바다, 비버. 비버 잘 따라서 읽어보셨나요?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